자자 배틀위켄드 이제 시작했고요 비주기 잡으러 한번 떠나봅시다 제가 사실 그 무면허 라이더예요 그래서 면허가 없어가지고 동생 찬스랑 아파 찬스 썼습니다 아니 그 보니까 로켓단 나오는 데가 막 이것저것 퍼져있어가지고 차 없으면 은 잡는 데꽤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그럼 바로 위쪽에 아어 보자 로켓단 바로 떠있네요? 아 일단 뭐존물레기는을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기 찾으러 갑시다 가라 내 벌레 포켓몬? 가라 삼자몽 자 제가 근데 듣기로는 그 그림자 포켓몬이 공격력이 훨씬 센 대신에 방어랑 그 체력이 좀 낮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림자 포켓몬을 못쓰는 이유가 이게 그 화풀기라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스페셜 기술을 못써요 요번 배틀 위했는데그 화풀기 기술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좀무레기 하나 잡아주고 잠깐만 근데 비주기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 여기 말고 딴 데로 가봅시다 로켓 레이더 오케이. 온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로켓단의 위치가 다 떠요 어? 리더 클리프 등장 이상희씨 어? 근데 또 하필 뮤츠가 있기 때문에 한방에 혼내줄게요 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... 요번 이벤트를 통해서 그 레거시 기술인가? 엄청 좋은 기술 있어요 스타팅 포켓몬이 그 배울 수 있다는데 레거시 기술이라는 거를 와... 겨우 잡았네 오케이 이상희씨 한 방에 잡혀줘 됐어 어렸을 때 너는 뭐 포켓몬 유행 안 했냐? 형때딱그 포켓몬 1세대 나와가지고 그때 뭐디지몬이랑 아주 난리 났었잖아 포켓몬.. 포켓몬이었고 포켓몬 인기 없었다고? 음. 너는 그러면 포켓몬 잘 모르겠네? 아니 근데 그 포켓몬은 그냥 항상 다 인기 많지 않았나? 넌뭐 봤는데? 로봇 변신하는 거 거랑... 로봇 변신하는 거? 아 맞아 제가 어렸을 때그 박후간 장난감 있었어 아뭐 기억나는 포켓몬 없어? 애들 유행했을 때? 기라티나 되겠어 기라티나 기라티나 잠깐만 기라티나가 언제 나온 거야? 아하. 11년도, 12년도? 와 그때는 뭐저 한창 수능 공부할 때네요. 그때 한창 닌텐도 DS 이런 거 인기 많았던 것 같아. 아 비주기 얼굴 좀 빨리 보여라. 형님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어 어. 바쁘십니까? 포켓몬고 겁나 하느라 바쁘지 왜? 아니 이거 저 비주기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비주기 뭐 선행캐스트 해야 돼요? 어 선행캐스트 해야 돼너 선행캐스트 아예 안 깼어 여태까지? 그 수상한 단체를 쫓아라? 지금 방금 다 깼거든요? 깨면 나와요? 어 그거 깨면은 나올 텐데 그러면 깨고 나서 그냥 계속 로켓단 그 레이더 뒤져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? 일단 어레이드 뒤지면은 이제 비주기가 그 가끔 지나가다가 나오고 막 그래 아 아, 아 여러분들 이게 비주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아니 이 퀘스트를 보니까 고로켓단 퀘스트 요게 생겼는데 이거를 다 깨요? 마지막에 이게 비주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, 허어어거리하고 있었네 어쩌지 이거 뭐 뭔가 나올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 오케이 그럼 이 퀘스트 싹다 털어가지고 비주기 무조건 공략합시다 결국엔 지금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좀 어리바리를 너무 많이 까가지고 와 근데 진짜 날씨 미쳤다 미쳤어 이건 온도가 33도거든요? 이제 진짜 비주기 만나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고 로켓단 퀘스트 요거 리더들 하나씩 다 박살내고 나면은 저 리워드 쪽에 이게 슈퍼레이더가 이게 이제 비주기 찾는 레이더래요 리더들 찾자 어딨어 어 잠깐만 위에 이거 풍선 떠 있네? 누구냐? 어 오케이 알로 보니까 이거 알로가 은근히 좀잘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때마침 잘 됐다 너이 녀석 이거 아주 홈쭐로 내줘야겠어 물타입이라 아주 손쉽게 컷 가능해요 빰 오케이 리더 알로 컷아 아니 지금 얼마나 더우면은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계속 꺼져요 이거 열이 받아가지고 아 오케이 리더 시에라 떴어요 자 10만 볼트 야무지게 맞아야지 라이 <목소리를> 그렇지 자 이번엔 꼬부기까지 구해주고요 잡혀 나이스 뭐지? 우와 HP 한 칸만 더 없었으면 역으로 100된 케이스 역백 개체 각이었는데 자 대망의 마지막 보스 리더 클리프 후 아작 한번내보자레자저몽쏙큰거 와용 야, 야, 야, 라라라라라라라라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e 라 알라, 이라 알라, 알라, 야라야라야라 알라, 알라, 알라, 로라 o 라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로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이라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이알운 알라, 알라, 알라, 알라, 알 알라, 알라, 알라, 나 막아 막아 막고 잠깐만 이거 못뭐 깨진 않겠지? 설마? 나도 기술 한번만, 기술 한번만, 기술 한번만,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그렇지? 자식아 가버려! 아 이렇게 힘들게 깨는 게 맞나? 드디어 떴습니다. 와 이거 어제 진저이깨어야 되는 거를 이제서야 클리어를 하네요. 슈퍼 로켓레이더. 요거를 이제 비주기로 찾는 거거든요. 사용. 어? 바뀌었네? 바로 근처에 있는데, 어, 비주기 여기 있으려나? 우와! 잠깐만! 아니, 이거 뭐야? 비주기... 바 나오네? 와이자식 어제 그렇게 애를 먹였는 이제서야 나오네요 뭐지? 아, 가짜 보스야? 이거 이거 비주기인 척 하고 있는 놈이구나 아나 낚였네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덜어서 이동하려니까 시간제차가 너무 되는데요 안 되겠어요 저의 최고급 에마를 소환해야겠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주기 일루왕 서울 어디에서 나탈수 있다는 따르릉 따르릉이 아 따, 뜨거 뜨거 뜨거 따르릉이 소환 너로 간다 오늘은 나 따르릉이 처음 타봐요 헤이 휴지 바이크 마크 1. 달리 준비 됐나? 모면하라이더 출발합니다. 아, 저 지금 뻥아치고 뭐? 10년 만에 자전거 타는 것 같은데요? 이야, 가자! 좋아. 이제 진짜 비주기 떠나? 우와! 아니, 비누 형이나 브리마한테 물어보니까 1시간만에 깼다는데 나는 뭐이틀이나 걸려, 이게? 아, 징하다 징해. 이 대결을 끝 한번 보자, 빨리. 일단은 그 비주기 하면 또 트레이너 마크가 페르시안이잖아? 에이, 블락이 세네를 타다가. 어 좋아, 삼삼들의 첫 번째. 오케이, 아, 오케이. 페르시온! 나왔네. 이거 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악타입 잘 통한다고 했었는데. 어, 어, 어, 어. 이거 뭐야? 어이 시작부터 이곡 하다 한다고? 아니, 데미지가 안 들어가. 잠깐만, 기, 비주기 기껏 발견했는데 설마 못 깨는 건아닌거지 아이. 왜또 마가 귀찮게? 아이 아이, 아이, 아이, 오케이, 효과 굉장하고 한번더 사이코 브레이크. 슉슉슉슉슉슉슉슉슉.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어 뮤츠가 잘 통하네 이게 아뮤츠로다 잡았어야 되나? 샵샵 오케이 등장했다 저번엔 라티아스에 이어서 이번엔 라티오스 파란색 사이코 브레이크 어, 효과가 별론데? 바꿔줘 슉슉허 안돼 아야 라티오스 왜 이렇게 세 얼마나... <목마> <목마> 아. 아,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이거보다더세게할 수가 없어 이제 자, 아, 잡은 마기라스였네 아 마기라스 강화시킬 걸 진작에 결국에 지금 제가 이거 비주기 한 시간 동안 잡았거든요 아 이거 스펙이 어느 정도 안 되면 비주기 잡을 수가 없네 와 이게 그 유명한 그림자 라티오스인가요? 절대 놓치면 안 되지 한방에 잡혀줘. 오, 엄청 아, 올라. 그렇지. 드디어 끝났다. 대체값은? 아. 근데 듣기로는 이 라티오스는 그림자 해방 안 하고 써야 좋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거 화풀이 제거할 수 있는 찬스니까. 오케이. 화풀이 제거 완료. 짠. 아. 이거 근데 이렇게 힘들게 잡을 게 아닌 거 같은데. 어쨌든. 비주기, 최후의 최후 끝에. 공약, 성공. 아, 더워 죽겠다, 이제. 집 가자. 나 갈래.